이 알파 마이너스 b는 이렇게 한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보면은 마이너스 음. 알파가 이거의 근이다. 음. 네. 했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네.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수나 알파나 뭐 모든 어, 곱하거나 나갔을 때 네. 이게 나오면은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 음. 어,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네. 알파를 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? 왜냐하면은 용이 알파는 네. 한 근이잖아요. 한 근이라서 있으면은 근그근 네. 근, 그러니까 엑가그 근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엑하고 Y 아, 그러니까 그엑 네. 대신에 알파를 근에 대입을 해 주시면.